오늘은 유튜브에 영상이나 라이브 하면서 노래 부르거나 노래를 틀어서 저작권 침해가 생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알려줄게요. 먼저 유튜브 스튜디오 창을 열어서 중요할림을 확인해주세요. 여기서 옵션 보기를 클릭하여 눌러주세요. 여기서 저작권 걸린 음악 중 이의 제기 한번 해볼게요. 노래, 뒤에 점 3개 눌러서 노래 음소거를 눌러주세요. 여기서 노래만 음소거를 누르시면 노래만 삭제되어지는데, 여기서 계속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검토 완료 대기 중입니다. 나는 글이 떠요. 이렇게 채팅창이 뜨지만 그래서 이 대기나 물래 음소거하면 채팅을 거야 볼 수가 평행성.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날 수 없는 거야 지금 보시는 부분은 노래 음소거한 부분입니다. 안 들리시죠?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